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정영석입니다. 선화증권 론 제10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0강은 제3장 선화증권에 적용되는 법률과 통일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의의와 선화증권의 유통성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제도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선화증권의 증거증권 기능과 유통성을 어떻게 법률에 담아내는가 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전기선에 의한 개품운송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선화증권 뒷면에 운송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약관이 편입되고 다수의 화주로부터 소량 화물을 혼자여 운송하는 개품운송계약에서는 선화증권이 발행되기 전에 미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기 어렵습니다. 선화증권 뒷면 약간을 일종의 보통거래 약관으로 취급하여 개품운송계약은 부합계약의 일종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 해상거래의 관행을 고려하면 선화증권에 대한 입법은 선화증권의 유통성과 관련된 제도와 함께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제도까지 확대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선화증권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 유통성과 관련된 제도다. 어, 선하증권의 권원증권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선하증권과 관련된 법원으로는 선하증권의 효력, 즉 선하증권의 유통성, 증거력, 기능 및 법적 효력에 관한 법률과 어, 선하증권의 뒷면 약관에 나타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민간국제규칙이 있는데요. 어, 법률은 아니지만 ICC 등의 민간경제단체들에 의하여 채택이 되어 표준약관에 편입되는 형태로 선화증권의 효력이나 운송인의 책임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제규칙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규범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국제해상운송에서는 운송증권의 뒷면 약관에 거의 예외 없이 편입되어 약관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에 운송계약의 효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의 유통성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유통성의 법제화 과정을 먼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영국법, 미국법, 한국법의 순으로 어,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성의 법제화 과정과 관련해서는 어, 상관섭이 발달하고 나서 판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상관습의 발달과 판례 형성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은 14세기 선장이 운송물을 수령하는게 선박서기가 본선 장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사본에 기재하여 송하인에게 발행하여 주던 운송물 수령증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어, 이 당시의 운송물 수령증은 운송계약의 권원증권의 기능은 없고 단지 화물을 본선에서 수령하였다는 증거로서의 역할만 하였기 때문에 증권의 유통은 불가능한 상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권리 이전의 문제가 대두하게 되는데요. 16세기 중반에 접어들어서 선적 운송물의 송하인이 목적지에서 그의 운송물을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송물을 매수한 자나 매수인이 지정한 제3자가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운송물의 권리 이전의 문제가 대두합니다 선화증권의 양도로 운송물이 양도될 수 있도록 된 것은 18세기부터인데요. 어, 선화증권을 발행받은 송화인이 증권의 그의 소유권의 이전을 의도하는 지시 문헌과 함께 배사하여 양도하면 그 양수인이 증권에 표시된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이러한 상관행이 보편화되면서 상인들에게 널리 이용되게 됩니다. 어, 18세기 들어 선화증권의 양도성과 관련이 있는 영국의 판례가 형성된 것으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선화증권은 배서양도라는 방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1743년의 스니니 대 프리스코스 사건에서는 선화증권의 배서 방식과 관련되어 서 다투어졌는데요. 운송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는 백지 배서는 불충분함으로 특별 배서, 스페셜 인도스먼트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 이 판결은 결국 배서라는 것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1780년의 사바니터 컵 사건에서는 백지 배서와 특별 배서의 차이가 없다는 주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사건에서 보면 이미 배서의 방식으로 어, 운송물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743년 승리 사건에서는 어, 그 피배서인을 지정한 특별 배서의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백지 배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1780년 사바닉 사건에서는 백지 배수와 특별 배수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둘다 유통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선화증권의 유통성이 존재하는지의 유무에 대한 판례로는 1794년 릭베로우 대 메이슨 사건이 유명합니다. 이 쟁점은 선화증권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 기능이 있는가 하는 문제였는데요. 이 사건에서 베이시먼다는 상관습에 의하면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것은 그 양수인에게 운송물의 추정적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된다. 백집에서 된선하증권을 취득한 양수인은 당의 운송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물론이고 그는 다시 그증권에 자기의 지시문언을기재하여 타인에게 재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백집에서는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라는 지시문언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편결을 했는데요. 결국 이 편결 내용은 오늘날과 같이 선화정권은 지시정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편결이 났다는 것은 선화정권 소지인이 증권에배사하는 방식으로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관습이 이미 18세기 이전에 확립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또 상거래에서는 선화정권의 유통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해 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리 베로드 메이슨 사건 좀 자세히 보면요, 1786년 송하인 큐링앤 선이라는 회사는 영국의 미들버블말 리버풀로 향하는 엔데버라는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여 어, 프리덤이라는 회사 앞으로 운송물을 운송 위탁했습니다. 홈즈 선장은 지시 또는 양도받은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이제 영어로는 deliver 오더워 a s s i g n e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그 운송물을 인도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라진 권4 통의 서명에서3 통은 어, TNS a n 링앤드 선입니다. TNS의 교우하고한 통은 선장이 보관했습니다. TNS는 그중2 통의 백집에서하여 프리덤에게 송부하였고 어, 이 프리덤이 이제 물건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 찾아야 되기 때문에 3일후 프리덤은 TNS가 발행한 기안부 환호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어, 프리덤은 어, 물건 매도를 위하여 원고 리페로에게 선화증권을 교부하고 일란불 환호음을 발행하였는데 이를 원고가 결제하고 선화증권 소진이 되습니다 문제는 프리덤이 인수한 기왕고 환호음을 TNS에 결제받기 전에 파산하는 바람에 TNS는 운송물 확보를 위해서 거의 대리점 리슨에 선화증권을 송부하여 운송물을 점유하게 되습니다 그후 정당한 배서가 있는 선화증권을 취득하게 된립베로우가 어, 어, 메이스를 상대로 운송물을 반환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선화증권은 배서양도로 유통이 가능하며 선화증권의 양도는 그 양수인에게 운송물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여 선화증권 소지인 원고에게 운송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세기 법제화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럽에서 선화정권의 유통성은 이미 오랫동안 상관습으로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이 1794년 리페로우드 메이슨 사건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영국 법원에서 기존의 상관습에 따라 선화정권의 유통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졌지만 제도화된 것은 아니니다즉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의 불안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1818년 프랑스 마르세유항에서 거래를 하던 지중해 상인들이 운송물을 나타내는 선화증권을 마르세유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해상운송 중인 물건에 대하여 선화증권을 통하여 매매가 가능하도록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상거래 제도를 확립해가려는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당시는 기선이 운항하던 시절이기 었 때문에 선화증권 등 운송물에 대한 각종 서류는 빠른 기선을 이용할 경우 운송물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었다는 고점 때문에 상인간에는 운송중인 화물이라도 그것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선화증권의 매매를 통해서 운송물의 매매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상거래상의 이득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요즘의 어, 무역상이라든지 오파상의 경우에도 이러한 거래를 하고 있죠 1840년경에는 해상 매매를 인정하는 지역이 도르도, 르아블 루앙 등지까지 확대되면서 선화증권의 유통이 보편화됩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해양도시마다 자치법규가 발달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치법규나 그 지역의 법원 판결에 의하여 선화증권의 유통성이 제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단행법으로 선하증권이 제도화되게 되는데요. 영국의 1855년 선하증권법 즉, Bill of Rading Act 1855가 제정된 것이 세계 최초의 입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선하증권의 유통성은 이 법에 의해서 제도화되면서 선하증권의 개념, 법적 성질, 효력이 오늘날과 같이 확립이 됩니다. 따라서 영리법의 비중이 자연히 높아지는데요. 어, 선화증권에 대한 제도화는 특히 우리나라 운송인이나 화주들이 빈번한 무역거래가 있고 중고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내외 법령에 대해서 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외국법으로는 영국법과 미국법이 그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이 선화증권의 유통순과 관련하여 영국은 세계 최초의 성문법인 1855년 선화증권법을 제정했고 을그 이후 어, 그 제도의 발달에 따라서 그 법을 대체하는 1992년 해상 물건 운송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영국 법계의 반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이러한 1855년 사화중법법을 수용하여 1916년 연방선화중법법을 제정하게 되고요. 그 개정법인 1952년 연방선화중법법도 어, 1952년 연방선화중법법을 폐지하고 이 내용을 미합중국법률 USC에 편입시킨 1994년 연방선화증권법이 현재는 적용되고 이 있습니다. 먼저 영국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55년 선화증권법의 경우에는 1794년 릭베로드 메이슨 사건에서 선화증권의 배서양도로 운송물에 대한 권리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 당시 커문노상의 직접 계약 관계의 법률, 즉, p r 비 v i t y of contract 원칙에 의하여 운송 계약은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어, 송하인이 설아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운송인과 송하인이 약정한 운송 계약상의 권리의 의무는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수하인이나 보험자에게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원인으로하여 운송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로는 직접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선하증권 기재의 증거력에 대하여 그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855년 선하증권법이 제정됩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선하증권은 유통증권성, 권한증권성을 가지고 가지게 되어 오늘날과 같이 운송계약을 직접 당사자가 아닌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한 선하증권상의 권리의무를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선하증권의 기재에 대해서도 중거력을 인정하는 등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55년 8월 14일 제정된 선하증권법은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과 효력을 규정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선하증권의 구은증권성이라 법적 성질의 뒷받침하에, 자유로운 유통, 증권 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명 수화인과 증권 양수인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선화증권에 기명된 수화인과 그 증권의 양수인에게는 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와 동일하게 선화증권에 포함된 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적용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선하증권상 송화인의권리여 인과 증권의 양도와 함께 그대로 비양수인에게 비양도인에게 즉 양수인에게 양도가 된다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증권의 양도가 송화인과 운송인에게 영향 미치는 영향이 규정이 되었는데요. 증권의 양도에 의하여 증권 양수인에게 송화인의권리여 인과 양도 된다고 하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하인의 운송에 대한 운송중지권, 운송인의 송하인, 하주 수하인 또는 증권 양수인에 대한 운임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증권 기재의 효력에 대해서 증권의 기재는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하인이나 제3의 사라증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선적되었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하인 및사라증권 소지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선이 취득한 사라증권의 경우 사라증권 취득시 운송물이 선적되지 않았음을 하지받지 않았다면 선장 또는 사라증권 서명자에 대하여 선적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보도됩니다 다만 선장 등 서명인이 송하인, 사라증권 소지인 또는 운송물 인도 청구권자의 사기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서명이 이루어졌고, 자기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계약관계의 범위라는 것은 계약당사자 이외의 어떤 사람에게도 그 계약하에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는 인미법상의 법이론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운송중지권, Right of Stoppage in t a n s i t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하인이 발송한 운송물이 아직 운송 도중에 있거나 수하인에게 인도되지 않고 운송인을 점유하여 있는 동안에 매수인의 파산 또는 기타 사유로 지급 능력이 없게 되었을 경우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을 중지하거나 또는 매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말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선하중권을 선의의 양수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운송 중에 있더라도 송화인에게 운송중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 해상물건 운송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55년 선화중권 법은 불과 3개의 법문 조항으로 선화중권의 유통성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오랜 기간 3개의 해상 무역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판례를 통하여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확립하고 격지자 간의 물건매매에 있어서 환호음에 의한 대금결제제도를 정착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보입니다. 이 법이 발효된 지 140여 년이 경과한 동안 해상운송은 피약적으로발달하게 되는데 해상화물운송장, 전자식운송증권 등 새로운 운송증권이 등장합니다. 이 법만으로는 해상 운송 증권의 유통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 상황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영국은 이 법은 폐지하고 1992년 해상 물건 운송법을 제정하여 1992년 9월 16일부터 발효,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855년 선화증권법이 오로지 선화증권만을 대상으로 입법을 했다면 1992년 코부사는 적용 대상이 되는 운송서류를 선화증권 외에도 해상화물운송장 또 화물인도지서까지 확대를 합니다. 해상운송증권으로서 유통증권과 비유통증권의 개념요건과 효력에 대해서 규정을 하게 되고 운송증권은 아니지만 운송인과 수화인 사이에서 운송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운송물의 인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된 화물 인도지시서에 대하여도 개념, 요건 효력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어, 내용으로 내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해상화물운송장이라는 것은 선하증권이 아니고 해상운송계약을 포함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운송물에 대한 수령증과 같은 서류로서 운송인이 그 계약과 일치해서 운송물을 인도해야 할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와 같은 모든 서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서류라고 한 것은 결국 C-웨이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즉, 운송물에 대한 수정증 또는 어, 특정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서류는 모두 배상화물 운송장이다. 이렇게 어, 어, 정의를 한 것입니다. 아, 따라서 시웨이빌이라는 용어의 사인과 상관없이 어, 해상화물운송장은 비유통 운송증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영미법에서 얘기하는 전통적인 스트레이트 빌, 즉 비유통기능식 선화증권도 선화증권이 해상화물운송장으로 정의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화물 인도 지지서에 대한 응급된 운송물에 대한 해상 운송 계약하에서 또는 계약의 목적상 주어진 약속과, 어 관련된 서류에서 응급된 사람에게 서류에서 특정된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서류로서 선하증권이나 해상화물 운송장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화물 인도지시서라는 것은 운송증권은 아닌데, 목적지에 막상 도착하면 선하증권을 어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가서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인의 사무실, 영업소에 가서 선화증권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창고에 가서 화물을 찾아가세요 하는 것을 지시해주는 증권을 선화증권과 상환해서, 어, 선하증권 어, 운송인의 영업소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권은 운송 계약을 나타내는 증권이라든지, 어, 보는 증권은 아니지만은, 어, 이 증권을, 즉, 화물 인도 지시서를 가져가야만 화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어, 운송인에 대한 증권상의 권리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어, 이 법은 1855년 선화증권법의 대체법이기 때문에 누가 운송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운송계약의 최초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선화증권의 적법한 소지입 회상 화물 운송장에 기명된 수환, 화물 인도 지지자에 기명된 수환, 또 최초 운송계약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당의 운송계약상의 모든 제수권을 일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하증권 양수인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송하인이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운송계약상의 책임이 이전하더라도 동계약의 최초의 당사자인 송아인의 책임이 소멸되지는 않도록 이렇게 양도인과 양수인의 권리를 명확하겠 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적 통신방식에 의한 운송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자적 통신방식에 의한 운송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대하여도 국무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해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855년에는 전자적 통신 방식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종이선화증권을 의미한다고 하면 1992년에 오면서 EDI 시스템이라도 지금은 전자문서를 발행하는 을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전자적 통신 방식이라고 하고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운송증권을 발행했더라도 이것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 대해 유통이 가능하도록 일단,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법은 1916년 연방선화증권법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1916년 8월 국내 해상물건 운송과 해외수출물건 운송에 적용하기 위하여 연방선화증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법은 1917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되는데요. 지시식 선화증권의 유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 선아증권의 유통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김영식 선아증권과 지시식 선아증권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김영식 선아증권은 유통이 되지 않는 non-negotiable or n e g o t i a b l e 이라는 어, 문언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시식 선아증권은 배서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 선아증권 통지, 계약, 규칙, 규정, 테리프 등 어느 곳에든 유통 불가라는 문언을 표시하도록 그러한 조항은 모두가 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여 절대적 유통증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더라도 유통 불가라고 표시하더라도 뭐, 무효가 되고 유통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어, 스트레이트 BL의 경우에는 영업 원문인 스트레이트 빌러블레이딩은 수화인에게 곧바로 운송물이 전달되는 선화증권 정도로 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통성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통불가라는 문언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두고 우리 상법에서는 김영식 선하증권도 유통이 되는 반면 미국법상으로는 김영식 선하증권의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을 있는데요. 우리 상법에서는 선하증권의 수화인이 기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김영식 선하증권이라고 하는 반면에 1916년 연방선하증권법에서 말하는 스트레이트 비엘은 운송물을 특정인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선화증권이기 때문에, 유통 불가라는 문언을 반드시 기재해서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관점이나 개념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인을 기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 당연히 수화인 안에 수화인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명식 선화증권과, 영미법에서 말하는 스트레이트 비해를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보고, 어,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개념의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994년 연방선화증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1916년 연방선화증권법이 제정되고 40여 년이 지난 1952년 어, 1916년 연방선화증권법을 보완해서 개정하 겁니다. 이 법을 어, 1952년 연방선화증권법이라고 하는데 일명 어, 포멀인 법이라고도 합니다. 전세계무역의 중심국가인 미국의 1952년 포멀인법은 운송인과 화주 등의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한 세계적 기준의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약 40여 년간 시행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된 지 다시 40여 년이 지난 1994년 미국 의회는 단행법으로서 연방선화중권 법을 폐지하고 조문을 재배열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미국 미합중국 법률 타이틀 49 제801장에 편제하게 되는데, 이 법은 1952년 법과는 달리 미합중국 법률의 일부로 편제되었으나 편의상 1994년 연방선화증권법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1994년 연방선화증권법은 1916년 법과는 달리 선화증권을 유통성을 기준으로 유통선화증권과 유통선화증권과 비유통선화증권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통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요 어, 선화증권 소지인이 선화증권에 배사하여 그의 권리를 피의배사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선화증권을 얘기합니다. 어, 천하, 1994년 연방선화증권법 8103조 제A항에 어, 스화인이 지시한 지시 자에게 운송물 인도되도록 할 것, 또 선화증권 면에서 유통 불가라고 명시하지 않을까 유통선화증권의 통지처가 기명되어 있어도 선화증권의 유통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내용, 이러한 내용 이 규정들은 배설에 의해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그 방식은 백지식 배서와 기명식 배서가 모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 아까 이제 그 영국이 법률을 제정하기 전 최초 판례들을 보면 백지식 배서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에서 백지식 배서와 스페셜 배서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그것이 백지식 배서와 김영식 배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특정인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도록 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특정인이 배서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선화증권의 배서양도로 선화증권을 선이취득한 양수인에 대해서는 당해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이 발행한 유통선화증권이 배서 양도된 경우에 운송인은 그 선화증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마치 그에게 직접 선화증권을 발행한 것처럼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하겠습니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비유통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물이 기명된 수화인에게만 인도되도록 하는 선화증권인데 비유통선화증권에는 배서를 하더라도 유통기능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유통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커먼캐리어는선하증권상의 non-newashable 또는 not-newashable이라는 유통할 수 없다는 주의적인 면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운송증권에 대한 법률로는 상법 제4편 제2장 제6절의 운송증권편에서 제852조 내지 864조에서 선화증권과 화,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12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아, 우리 상법은 독특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1960년 상법 제정 당시부터 어, 당시 일본 상법 규정을 개수하여 이미 확립된 선화증권의 유통성과 효력을 중심으로 한 규정이 전부입니다. 2007년 상법 개정 당시 전자선화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한 3개 조문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선화증권은 물론이고 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하여도 개념과 효력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영국의 1992년 코그사나 미국의 1994년 연방선화증권법이 유통선화증권과 비유통선화증권으로 구분하여 배소양도 요건과 효력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한 반면 우리 상법은 개념 정의도 없고 전자선화증권과 해상 화물운송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긴 했지만 이런 개념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눈에 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10강에서는 선화증권의 유통승과 관련된 제도가 각국에서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 특히 우리나라의 그 무역인들이 많이 그 적용이 되는 그런 영국법과 미국법 또 우리 상법을 중심으로 어, 이 법들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선화정권의 역사와 관련해도 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입 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어, 예를 들면 오늘 공부에서는 1992년 코구사에 대한 내용도 바르지않면니요 1992년 코구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영국의 설화증권 유통성에 관한 법입니다. 1. 1855년 설화증권 법의 대체법이다 2. 누가 운송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를 정하는 것이다. 3. 운송계약상의 책임이 이전되면 동계약의 최초의 당사자의 책임은 소멸된다 4. 이 법의 적용 범위는 해상화물운송장, 화물 인도 지지서가 포함되어 있다. 오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슬아증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했는데 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공부했 내용을 잘 찾아보고 교과서를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제 10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